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혼자 중에 한 분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아무에게도 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예수님.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손에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네? 돌아가신다고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예수님! 베드로 음.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모두 잘 들으세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요? 자기 목숨을 살리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하느님의 영광을 쌓여 전사들을 거느리고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